수고하셨습니다. 아! 오, 윤석열 대진 김건희 구속 이 과제는 우리 전 국민이 나서서 반드시 정시해야될 역사적 과제입니다. 아! 아! 이 역사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수고하신 그 노력에 대해서 지난날에 이 거리에서 투쟁을 했던 한 노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집회는 상만있는 것이 아니고 아다시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입니다. 아마 전국적으로 모인 그 집회의 인원들은 아마 100만을 넘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. 이제 우리는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집회는 보다 더 이웃과 더으로 친구와 더으로 아우와 더으로 가족과 더으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더 윤석열 대인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도록 이래 합시다. 그때는 이 노인도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